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많은 믿음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제들이 있어요 믿음의 주제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좀 기도해서 영역을 좀 채워야 되겠다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을 선택할 것이고 기도를 선택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을 뒤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네. 성령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파고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사모함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맞는 약속을 이미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황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야베스가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기까지는 그냥 되진 않았어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는데 야베스라고 이름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나와있고 그 이유는 유명한 자,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기 전에 내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난산 가운데서 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야베스였어요. 애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도 막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이제 모험을 하는 일인데 결혼을 하는 것도 모험을 하는 일이지만 이제 자기 몸 안에 한 생명이 잉태가 돼서 그 생명을 분만하는 것은 정말 모험 중의 모험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애기를려면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힘을 주어서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이 나오는데 자신이 없고 장담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의사들이 제왕절교로 낳도록 합니다. 또 그것이 또 수입도 짭짤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 생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끔씩 애기가 거꾸로 다리부터 나올기도 하고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리부터 나오면 은 굉장히 산모의 목숨도 위험해지고 아이도 목숨이 위험해져요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 의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선택할 것인가 산모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 그 생명력이 있는 산모들이 자기가 자기를 희생하고 희생력 있는 희생하는 산모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아이는 살리고 나는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리고 죽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야비스라고 하는 이 짧은 부문에는 네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항상 소원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 그 기도가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이 내게 감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소원을 담고 있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열정. 요 사모하는 열정이 주의전을 삼킨다 믿습니까 영적인 능력도 응답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것도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것도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게, 내게 어떤 사모하는 열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야베스 이런 사람은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말 하면 천덕구르기 같은 사람이에요 너만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너만 보면 내가 잠을 못 잔다 너만 되면 내가 죽을 뻔했다 야비스의 네 가지 요청을 표면상 보면 네 가지 어떻게 하면 나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반자에서 사는 데서 들의 소원은 뭐냐면 넓은 곳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좁은 공간에 사는 사람은 넓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출생할 때도 정말 힘겨운 출생을 했어요 여러분 힘겹게 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주제가 있고 그것을 고 계속 기도로 파고들면 하나님은 그, 그,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먼저 소원을 불러 일으키겠어요 우리가 그런 소원도 없으면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세계에서 하나님께 수임 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맞춰지는 일종의 목적의식이 만들어져요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향해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세울 목표가 있는데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생각을 주님 앞에 아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쓰임 받기원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성경을 보는데 이런 믿음의 주제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믿음의 주제가 나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소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있습니까 처음에는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다가 자꾸 기도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받다 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기도 목적에 정확하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도 성장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이 보자 기도에도 성장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주님이 무조건 할일이고 아멘하고 그랬지만 그걸로 좋아하시면 안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적을 응답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야 돼요 주님 나는 이것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또 어떤 기도를 가져야 됩니까 사람은 기본적인 야망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야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기본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분수에 넘치는 야망일 수도 있어요 옛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야망을 가져서 황당하지만 에디슨 같은 사람은 학교에 갔더니 닭이 어미 닭이 알을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겠으니 학교에 가서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헛간에 가고 자기도 알을 품기 시작했어요 자그러, 자기도 쪼그러뜨려서 앉아서 헛간에서 알을 품는데 닭이 나와야 말이지 그러니까 선생이 에디슨의 부모한테 이 아이는 도저히 학교에서 가르칠 체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안 받아줬어요. 학교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고 우리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살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상의 전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황당하지만, 기본적인 우리에게 있는 그 야망은 일반적인 것을 보자면 첫째는 내가 좀 명성을 얻는 거예요. 내가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보면 의사가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장, 장군이 뭐 되고 싶다.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막 이런 것을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현재 상태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황당하게 그지 없고. 또두 번째는, 내가 좀큰 부자가 되고 싶다. 부를 쌓는 거예요. 부를 쌓는 거예요. 내가 큰 부자. 그래서, 내가 저, 이제 소년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의 전기를 막 읽었어요. 강철왕, 카네기,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그리고 세계적인 백화점방오아나 메이커, 그리고 그 치약 하나로 세계를, 세계 돈을 다 거머쥔 예, 콜게이트 치약 예, 회장 콜게이트라는 이름, 그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 열심히 잘해서 불을 축적하고 부를 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해요. 지금은 그의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야망 일반적인 야망 부를 가지기를 원하고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또 권력을 휘두르는 걸원한다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큰 권력을 얻겠다 이건 세상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자기에 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자기에 게 중심을 두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망할 수도 있고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광주민주화운동도 그렇게 이제 전에는 지금은 광주민주화운동이지만 전에는 광주사태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그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반적인 세상적인 야망이 성경적인 거룩한 야망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게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간첩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게 축복의 동기가 중요하다. 결정적인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모티브, 일종의 콜링과 같아요. 소명과 같아요. 왜 이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느냐? 왜? 세계적인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네 안에 동기 잘못하면 에리미야 45장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경영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룩에게 에리미야의 말을 감옥에 있는 에리미야를 위해서 바룩이라는 성의관이 다 적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룩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에리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계산을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야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 발생하는 어떤 동기가 있다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동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합시다 표대를 세워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필리포스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할 때도 항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들먹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들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주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어떤 의식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영적인 뭐 어떤 능력이 내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찌됐든 막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멀리서부터 점점점점 조이고 조이고 조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야베스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의 배경은 너무너무 비극적이에요 의물하고 비관적인 배경 가난과 너무너무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그것 때문에 배경이 안 좋기 때문에 배경이 안좋으면 이래요 배경이 안좋아서 불교 믿는 가정의 배경이었는데 기도하는 종을 만나서 세계적인 사모가 됐어요 아멘 안하네 하고 싶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혼해도 신혼 여행 갈 필요 없어요 신흥이안 가도 좋아. 제가 이제 또 쓸데없는 소리 좀 할게요. 항상 자신 만만했어요. 돈 없는 것도 감사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어떤 여자를 만나도 나는 자신했다 이런 허황된 생각 속에서 내가 살았어요. 여자가 내 주변에 어떤 여자가 나에게 그렇게 도 나는 인생을 재미있고 즐겁게 살수 있다 근데 나에게 해필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는 여자가 우리 사모님이었어요 나를 좋아하는 여들 중에 가장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었다니까 근데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 사모님밖에 없었어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사모님이 나를 만났는데 내가 항상 생각해, 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그냥 생기다 말고 머리도 미 머리도 그냥 막 많이 빠지고 그때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기쁨을 주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는 줄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잘일 잘하는 것이 있는데 좋고 코미디 같은 인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살림살이를 다 준비해서 결혼한다고 왔는데 나는 해줄 것이 없어요 여자를 결혼을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림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돈 100만원 을 해줘서 방을 놓기로 했는데 120만원인가 150만 15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150만원인데 <웃음> 결혼식 하는날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안, 안 빌려주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뭘로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하, 오늘 결혼식인데 첫날 삼각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이 퉁퉁 부를 정도로 울고 우리 어머니가 야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안 빌려준단다. 그럼 어떡하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위에 형제들이 결혼식 할 때마다 없는 생활 형편에 결혼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걱정, 근심하고 그것을 보니까 내가 나는 결혼할 때 내가 돈이 없어도 무조건 오케이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눈 어떻게 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면서 돈 구워보세요 내가 잘꿀수 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올게 <웃음> <웃음> 여러분 발상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산에 가서 개이 기... 야 주의까지는 좋았는데 주님이 주의를 주셨어 여할 때는 성질 난 거야 이제 <웃음> 밤새도록 목청이 떨어져 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가지고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어우, 왜 이렇게 막 흐느끼는 그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 사모님한테 돈을 소리는 아예 하질 않아요 그래 가지고 딱 아침에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 100만원 150만원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방을 놓고 결혼식을 하는데, 하, 여러분 세상에,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하여튼, 그러진 않지만, 전에 있던 내가 중고등부 교사지, 주역교사 오래 했지, 10년 했지, 중고등부 교사도몇년 했지, 청년회장도 한 2년 했지. 교회에서는 인기가 좀참 그냥 인기 절정인데, 결혼식을 할 때는, 여름에 8월 3 0일날 했는데, 그때는 나는 결혼식을 결혼식장에서 하는 사람들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성전에서 한다고 항상 나는 어느 장소에서 너무 멋지게 하는 결혼보다 결혼을 왜 성전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미부여를 항상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혼식는날 보니까요 중고등부 교사잖아 내가 내 쪽에 오는 손님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매부가 그 신랑석에 앉아서 하는데 사모님 있는 그 신부석에는 사람들이 줄을 씌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야 진짜 쪽팔리 도구만 보니까 내가 옆에서 안내 쓰다가 턱 옆에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매부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볼펜으로 옆집에 돈 들어가는 거, 부주하는 거 보는 거? 나중에 사모님 집안에는 추기금을 보니까 2천만 원 가까이 돈이 나왔어요. 86년도에, 85년도에, 6년도에. 근데 우리 집은 얼마 나온지 아세요? 70만 원. 70만원도 우리 가정 집안의 역대급이야.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세상에. 근데 내 손님들은 거의 몇만원짜리 손님이없고요다 만원. 만원 내고 다섯명. 삼천원 내고 일곱명. 5천원 내고 10명. 사람은 많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청년들, 학생들이, 선생님, 어디서 먹어요? 몰라.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죠. 아무 데나 가서 먹어버려. 남자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 알겠냐 설렘은 응. 자 결혼 안한 우리 미혼 청년들이야 남자는 그냥 몸만 가도 돼 아무 상관없어 가 가지고 그냥 손님들이 가 가지고 내 손님들이 전부 다 사모님 쪽에 가 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모님 큰오빠가 아니 내가 모르는 손님들이 와서 막먹는거야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뜨거 뜨거 그 이야기해요 지금 삼십 몇 년이야 김사방 말이야 그래가지고 김사방 손님들 우리에게 아 형님 어때요 아, <웃음> 그 그래. 방을 얻었는데 150만원 방을 얻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결혼식 가는 날 도둑이 와서 사모님 시집살이 시집 올때 가져온 거뭐 남편을 위해서 수저 젓가락 도구만 거금 도구만 거뭐 화장품 세트 무슨 세트 뭐뭐뭐 뭐, 뭐. 세상에 장롱 빼놓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도둑이 와서 알고보니까 집주인이 뒷문으로 해가지고 문 따기 가지고 장롱을 밀치고 내가 혹시 몰라서 뒷문이 방 뒷문이 한데 그걸 장롱으로 틀어막았는데 장롱이 옆으로 쓰러져 있어요 옆집사람 보니까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뭘 한부탈 가져갔대 그래가지고 신혼녀이고뭐 그냥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것도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울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사모님 성질을 알다시피 절대 안 울어 사모님은요. 네. 아무리 억울하고 보내도 사모님은 안 울어. 혹시 나한테 억울하고 보내서 울지는 몰라도 절대 안 울어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줘. 요 그래 내가 그래 좀 나중에. 제주도에 우리 친구 누님이 사는데 거기 제주도 가기로 돼있어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것도 절삭하도 믿었었다고 <웃음> 제주도 가려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희 누님 제주도 계시는데 우리 간다고 연락했어? 아니 야 그러면 어떡해 아이고 벌써 거기서 진작 서울로 이사 와버렸지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아이 사람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또이러네그 친구가 장양규 집사야 사모님 거기에 가만히 있어 고개를 이렇게 고개로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 있잖아 그또도 내가 또 그러네 사모님 어차피 신혼여행은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기념으로 결혼 기념으로 아버지 산소에 가가지고 우리 인사하러 가자 전라도 순천시 남정동에 가가지고그 뒷동네 산에 가면 공동묘지가 세 개가 있는데 큰 산에 세개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인사하러 가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그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알았어 그래서 또 갔어요 근데, 근데 그냥 가면 그러니까 둘이 가면 심심하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가자 시어머니를 모셔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그때는 열차가 12열차라고 12시간 이렇게 앉아서 가는 거예요 저녁 8시 반 비행기 난다 서울에서 그거 타면 아침에 8시 반 9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덜덜덜덜덜 때리면서 마주하고 가는 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또 누굴 데려오냐면 우리 누님 딸내미 세살짜리를또 데려가서 세살짜를 데려가가지고, 4시서 이제 맞아보고, 저녁에 갈 때는 열차 타고, 어머니, 어머니, 좋아요. 이러는데, 1시간 지나니까, 왜 <웃음> 의자가 니은자로 딱!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벌써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는 그 옆에서 마주 보다 누워버리고 짐 제일 흘리시고 근데 우리 사모님부터 옆에 보내고 보니까 미안하죠 침을 쥐 <웃음> <웃음> 그럼 또 이제 신부니까 또 이렇게 탁 그런 결혼식을 어떻게 생각하냐 솔로몬 나중에 너희, 저기 뭐야, 처, 장인, 장모하고 같이 신혼여행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웃음> 밤새도록, 달달달달, 여기는 순천, 여기는 순천, 여기는 순천. 순천 가기 전에, 중간에. 그뭐 들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오디가 땅콩이 있어요. 오징어 땅콩이 있어 오징어 땅콩이 있어 호두가자, 호두가자, 오징어 땅콩. 다른 교회에 가서 이런 소리가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와야 오징어 땅콩이 있어 우리 교회에 와야 시골에 볼이 다작갈때 발통하니까. 있냐 발통기 밀다 자고 이렇게 내리거든요 오랜만에 실로 해보네 내가 목기재를 뭐 안하고 코미디계 갔으면 백남봉식 굶어 죽었어요 초등학교 때 전교생 앞에서 이걸 했거든요 김용도 나와서 발통기 돌려라 Yeah! 이렇게만 당하는 것도. 재밌죠? 단 때는 아멘 안 하던 이러니까 잠이 다 깨네. 아침 9시에 도착했어요. 아침에 어제 도착해서 보니까 사모님 눈가가 시악함에 코근육 때도 시악함 굴속이 들썩나온 사람처럼 막 코근육이 코근육 가에 이렇게 막 영구코가 거야. 영구 코가 되는 거영맹고 코근육 신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오징어 탕콩 있어요? 소주 있어요? 소주마셔서마셔 아, 침에내는데 우리 엄마는 취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세살짜리 조카 그리고 아, 콩 삼촌도 아, 니야 아, 콩 하면서 는 아, 게리 엄마는 아, 이건 신혼여행도 아니야 이거는. 신혼여행 흉내는 냈는데 벌초하러 시아버지 산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거기 가가지고 또 뭐냐 벌초하는 거야 벌초 결혼한 기념으로 벌초 개주원 전도사 벌초한 기념으로 신혼여행 가는 거야 이야기 들었어 지금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이야기인데. 잠이 됐어 자야 될거 아니야 어디서 자 이게 있어야지 그래 동네 먼 친척집에 가 가지고 그래. 가는데 동네 어른이 와 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이야기 하는 거야 야 누가 어머니가 누가 아버지가 이래서, 이래서 결혼할 때부터 자식을 일곱 낳았으니까 일곱 날 때까지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야 근데 나는 또 눈치가 너무 없었다. 예, 어르신. 아, 그렇군요. 예, 장담 맞춰주는 것도 내가 일인줄 하잖아요. 아, 예, 어르신. 예, 예. 근데 사모님아 오늘은 이집 다음날은 저집그 다음날은 저집 3일동안 이집 갔다가 새벽 3시 4저집 집 갔다가 새벽 3시 4 이가 갈리겠어요 안 갈리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사모님은 전혀 일을 안 가로. <웃음> 일을 몇 마리 잡는 경우는 있어도 일은 안 가로. 그래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미안했던지 야 우리 여수 가자 <웃음> 여수, 여수를 수왜 가요 신혼여행 기념으로 여수 오동도 가자 <웃음>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또이 부모님에게 효도한 자식은 마누라에게 형편없어 그래서 여수 오동도 가서 오동도 온 김에 한잔또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술을 들었다 그러면 말술을 마셔요 그래야 술이 눈이 벌게 가지고 <웃음> 여행하군요 <웃음> <웃음> 세살짜리 눈이 딸내미 걔는 빛나라는 애는 야, 내가 얘 보고 있니까배 타고 여수 오동도를 한 바퀴 돌고 와라. 오동도를 돌았어. 배 타는데 그때부터 이제 생애 처음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야. 사모님, 그때 우리 은혜스럽게 싸웠지? 사모님이 울기 시작하면 무슨 신혼여행이, 런신혼여행어있어요어있어요 시아버지가 죽은 지가 언제 뒤에 와서 볼 좋아지를 않나? 모텔이라도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동네 에 오른 냄새 퀴퀴하게 나는 그 냄새 있는 방에서 잠이라도 재워야 되는데 새벽 3시까시 잠도 안 자고 이거 뭐예요? 어이씨, 지금 동희야, 자꾸 그러자마 올라가자마자 이혼이야. 알았어요. 속았어 이 놈한테 내가 보니까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수 오동도를 배타고 한바퀴 도는데그배 운전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더니 누눈가 울고 있는데 내 성질이 또 그때는 막 카메라로 또 카메라를 어떻게 또 하나 빌렸는데 그냥 벅 소리 나는 카메라 왜냐면 여름에 옛날에 휴가철이 되면 등산 장비 세트 겸그 여러가지 포함해 가지고 카메라 완전히 사기 카메라 하나 나온 거 있어요 그걸 세트 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구해 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나를 보고 웃어 웃어 사모님 울고 있는데 웃으라니까 철가닥 또또 돌아서서 <웃음> 사진 찍는다 사진만 남아 웃어 안 웃어? 올라가면 이혼이야 개 뿔도 울다가 웃으면 똥꼬넥기탈란다 또막 울고 있는데 웃어 사진 찍잖아 이 카트가 몇 카트가 돼요 <웃음> 우리 어머니는 본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인 줄 모르고 저가들를왜 싸고 지랄이야 지랄 옆병 하고 있네 또 이러네 <웃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사진을 찍는다고 찍는 게 해안해안 해안 부대 초소 벙크가 또 사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소 초병이 총 들고 사진 찍지 마시게들아! 총 들고 막 쏠라고 그러고 막. <웃음> 그거 그거 그 초병이 우리 쏴버려서 우리는 죽어도 할말 없어요. 그때 간첩들이 막 내려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여수까지 와가지고 이제 순천이 아니고 여수가 마지막 종착역인데, 전라선 종착역 거기서 또1 2 시간 동안 차 타고 와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술에 채 가지고 막 화장실을 찾아야 돼 화장실을 못찾니까 바닥을 기어가는 거야. 열차 가운데 통로에 오징어 담이 있어요. 천안까지왔어 결혼 생활을 그렇게 보내고 요 그때 또 내가 허풍 떨어서 걱정하지마 하나님은 내 편이셔 좋아하고 있네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사모님은 토 안달고 우리가 신혼여행 못간거전 세계로 다니면서 세기로 다니면서 신혼이 원없이 내가 시켜주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장난처럼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예. 야베스의 네 가지 소원을 담고 있는 이 내용 이 짧은 본문에 우리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이천독구르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해요 거룩한 열정과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의 복을 소원했어요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손과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이 좀더 번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축복의 가문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나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지경이. 여러분의 기업이 형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너가 되셔야. 지역을 넓히고 넓어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그렇게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손과 축복이 번창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로하이금 환란을 벗어나 근 신이 없게 하옵소서 기업이 크면 클수록 걱정할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야, 이, 이 야베스는 큰 비전을 품고 본인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자기 목적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어요. 자기가 왜 복을 구하고 복받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또 설명을 해도 애매무하게 설명하고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행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울질하세요. 너 능력 달라고 내게 기도하지? 물질 축복 달라고 하지? 어떻게 쓸 건데 어떻게 사용할 건데 너 하는 거 지금 보니까 나누지 않잖아 지금도 안 나누면서 지금도 들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큰 물질이 정의되기를 바라느냐 지금도 손이 자라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남을 숨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남을 접대하는 것만 더 부들부들 떠는 데 어떻게 큰 그릇이 달라고 그러니 저는 잘 모르지만 얘랑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냥 확 터지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못 따지고 못 따지고 못 따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좀더 손이 크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손이 정말 큰 사람이었어요 그냥 나 몰라 계산하는 거 몰라 하나님께 드려 아 누구 사줘 누구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한번 해봐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나는 왜못 할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종의 복받는 뭐 순서보다는 어떤 결단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축복받을 수 있는 어떤 요령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첫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같이 보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이 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데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 맞아 내가 구하고 너 마음대로 구해 필요한 대로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나와 주변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줘보셔 작은 거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욕심으로 채워버리고 자기 욕심으로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어, 너는 너의 인간성 너의 속망 물질이 없었을 때와 물질이 있었을 때 너 마음이 다르구나 너는 이 정도에서 생활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덕이 되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과 땅의 주변 세계 모든 것에 대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주변 지역과 이사람사람에도 유익이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직성 인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은 굉장히 축복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창조적인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보세요. 교회적인 교회론에서 보면 또 고린도서 6장 12절을 보니까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했어요. 자 노예로 내가 노예로 일한 경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은 분명히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무 뭐 어느 누구도 제재를 받지 않는 거야 오직 주인 한 사람 주인 한 사람 요셉을 노예로 살아, 사서 왔지만 요셉의 진깔을 알고 요셉의 침묵명을 알아보는 그 주인의 눈에는 이놈은 그냥 보통 노예가 아니야 이 녀석한테는 내가 모든 자유를 줄 것이며 모든 책임을 내가 다 맡길 정도로 신뢰가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오는 과정은 형제들에게 빚신다고 팔려가고 구동에 던져지고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얽히고 설키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는 그 과정이 정말로 혹독한 노예의 과정 팔리는 그과정은은이0냥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이 쉽게 질수 있는 그런 죄를 나는 절대 짓지 아니하리라 음란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청룡의, 청년의 정욕을 무슨수로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나를 보겠다는 사실을 아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씩 을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바울을 보면 자유롭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는 것은 다 알고 지킬 것은 다 지키고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금지할 것을 금지하고 명령할 것은 명령하고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삼가하라 버려라 행하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과 모든 행동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법으로도 정해 놓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지키고 정확하게 적용할 줄 알고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진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냐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바울 일일이다 열거하지 않아도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방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로마 사람,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도 바울을 만나면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정확한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하게 받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성격상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천만하며 할렐루야 청소년의 때를 요셉은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래요 청소년의 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동할 때이 행동하는 요령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때 노의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천덕구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인물 야베스 같은 사람도 일종의 프리즙을 받는 사람 업신이기를 항상 받는 사람 소통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베스를 통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어미에게 아픔을 주고 태어났어요. 야베스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오고 나는 이런 성경말씀을 읽으면요 눈물이 나와요 내가 누구에게 고통을 줘?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천도구려가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하나님이 바뀌어 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야비스가 막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활란으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 근심이 없게 그렇게 될수 있다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야비스가 이제 사람 이름이 지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베스 역대상 사장의 저자가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이렇게 야베스를 하였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긴 하였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그 짧은 본문 안에 야베스의 모든 고통과 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모른다면 내가 내게 알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게 스트레스도 있고 고난 있는데좀잘 참아 넘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